저는왜 사료 아도 먹냐? 아 더러워! 안녕? 다투야? 나는 발이라고 해! 안녕? 나랑 인사해 주지 않겠니? 응? 우주 플리즈 꺼져줄래? 다투야 안녕? 나는 발이라고 해! 나랑 대화 좀 해보지 않겠니? 제발 그만하게 냄새나 죽겠으니까 어디야! 치워 주인 새끼야 안녕 안녕 까꿍 <놀람> <놀람> 진짜 나쁜 새끼 타투야! 나는 나는 정말 귀여운 너를 좋아한단다? 너 요즘 살쪄서 아주 포동포동하구나 아주 살이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타투 야이 타투 왜 이렇게 살쪘어? 타투 개똥토 이거 봐 이거 다 살이에요 나도 엄청 살쪘어 와 타투야 무슨 일 있어? 타토야, 무슨, 뭐, 뭐. 얘살 엄청 쪘어, 지금. <웃음> 안녕, 타토야? 너 정말 잘 먹는구나? 이거 너무 통통한 거아우 뭐, 우리 타토 타투 살가. 타토, 타투, 너 이러다가 다이어트 해야 되면 어떡할라 하지마! 하지마! 이개다 타토야. 하뚜야 야너 이러다 다이어트 해야되면 어떡할라고래 그래. 살려주세요 여기 주인이 이상해요 야 <목소리> 예, 미친냐라 미친냐면 미친냐. 꼭 깨우쳐 지금 여러분은 짐승같은 주인 놈을 극혐하는 반려견을 보고 계십니다.